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녹음실에서 있었던 박교신님과의 TMI 시작합니다 보통 녹음실에서 밥 먹을 때가 되면 클라이언트가 스태프들의 식사를 챙겨주는 게 약간 국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필수는 아니라서 꼭 사야 될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스태프에 밥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동실에 찾아오는 구조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성신여대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분한테 카드를 받아서 밖에 나가서 배달음식을 가지고 와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아마 별실대로 기억하는데요 녹음 중간에 밥 먹을 시간이 돼서 처음으로 박효신님과 저녁을 같이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아마 제 기억에 쌀국수로 기억해요 박효신님, 박효신 매니저님, 저, 뭐 녹음실 실장님, 그리고 정재일님 이렇게 다섯 명이 있었는데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갔는데 무슨 큰 보따리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? 뭐지? 했는데 막 무슨 분짜, 새우롤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다섯 명에서 먹는데 한 20만 원어치? 정도로 시키셔서 진짜 배가 터지게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매번 푸짐하게 스태프들 을 챙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죠. 그리고 또 그날 제가 쌀국수를 먹다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박효신님이제 오른쪽 그리고 제 앞에 정재일님그 옆에 매니저님 그리고 제 왼쪽에 실장님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제가 쌀국수를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실수로 젓가락 떨어뜨린 거예요. 떨어뜨리고 어? 하자마자 박효신님이 옆에서 씩 웃으면서 씩 하고 젓가락을 건네주시는데 숨겨왔던 나. 와 이게 뭐라고 그렇게 스윗한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또 녹음하러 오실 때 가끔씩 엄청 맛있는 거를 나눠주셨는데 뭐 망고 이런 것도 선물받았다고 하시면서 주시는데 와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무슨 사탕을 주셔가지고 먹는데 박하사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원래 먹던 박하사탕이랑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은은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너무 민트향이 세진 않은? 그래서 저는 되게 처음 먹어보는 박카사탕 느낌이었어가지고 와 이거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니까 어? 그래요? 사 드세요? 하고 통을 통째로 주셨던 그 사탕이 바로 이렇게 생긴 사탕인데 통도 예뻐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아직까지 혼자 사서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통이 좀 예쁘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배달 음식 같은 거 오면 쿠폰 같은 게 오잖아요. 그런 거를 이 통에다가 담아놨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 그리고 그때 주셨던 건 이거보다 한 길이가 한두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박효신님에 대한 TMI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박효신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? 바로 정지희님과 있었던 일화들에 대해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어라운드였습니다. 뿅!